지금 나이 들어서 대학생들 보면 다 예쁜 것 같아요 제가 나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뭐냐면 그냥 젊은 친구들 보면 외모 다 떠나서 그냥 다 너무 예쁘고 멋진 거예요 그냥 그 나이가 너무 예뻐 그냥 그 어리고 풋풋한 그 순수함 에너지 그냥 이런 게다 너무 예뻐서 이런 생각이 들때 내가 나이 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나 나중에 대학교 학식 먹방도 가능한가요? 네저 가보고 싶어요 대학교 친구들 나좀 대학교 들어가서 같이 밥 먹어줘요 나 학교 좀 들어가서 밥좀 먹게 해줘 대학교 학식 먹어보고 싶어요 너무 오랫동안 안 먹었어 언니, 학식 먹으면 실망할 것 같은데 아우 나 어릴 때 진짜 잘 먹었는데 대학원생이 불러도 와주시네요 아니 대학생이라 먹고 싶은데 <웃음> 나도 젊은 느낌 갖고 싶단 말이에요 외부인도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어요 그래도 약간 좀 눈치 보이잖아요 난 외부인인데 거기서 학생들이 먹고 있는데 혼자 가서 먹으면 좀 눈치 보이잖아요 그래 뭔가 든든한 백이 있어야지 이제 그 학교 다니는 대학생 친구랑 가면 뭔가 좀 든든한 야나 친구 있거든 나 그냥 먹으러 온거 아니거든 나 아는 사람이랑 같이 먹으러 온 거야 그런 게임인데 혼자가 면좀 눈치 보인 잖아요 친구가 <웃음> 수업이 안 끝났나? <웃음> 어, 아직 얘 수업이 안 끝났나? 늦네? 막 이렇게 먹어야 된다고? 누나 혹시 스물다섯 살에 다시 대학교 갈수 있나요? 구졸이랑 회사 다니고 있어서요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가는 거지 저는 딱히 뭔가 다시 하고 싶은 거는 별로 없는데 그냥 가서 밥 먹고 싶어요 학교 가서 대학생 구경하고 같이 밥 먹고 뭐가 맛있는지 궁금하고 간식도 사먹고 학교 앞에서 계속 기다릴까 누가 알아볼 때까지? <웃음> 학교 문 앞에서 서성거리는 거야 좀 우연히 만난 척 할까? 학교 앞에 우연히 지나가다가 아침 밥을 안 먹었는데 마침 그 학교 대학생 친구를 만나가지고 마침 그 친구도 밥안 먹어서 같이 밥 먹으러 가는 스토리 대학생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만들어야겠어요 그래서 인지도를 넓혀서 누군가 알아보시게 알아보면 같이 가서 밥 먹고 하면 좋은데 저는 대학 축제를 매년 가고 싶어요 너무 재밌잖아요 먹을 것도 많고 대학 축제 아무나 가도 괜찮나요? 어르신들도 오시는 거같습니다내 부인도 올수 있어요 어... 나중에 축제할 때 한번 놀러 가볼까? 시학 천국이에요. 요즘 대학교는 그렇게 하는구나. 축제 기가 끝났지? 내년, 갈려면 내년. 나 그럼 36살. 애기들 36살이면 애기지 뭐 하지?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몰라. 옷도 못 사는 걸.